저쪽 그 해안가 쪽 한번 보게 저배 같은데 저거? 어? 아 여기선 잘안 보이는데?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하네? 근데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보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너무 가파른데 이거 내려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응? 내려갈 순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긴하지 저기. 응,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응. 그 아까 아시나, 아시나. 우리 만든 거기 임시 기지로 가가지고 빨리 뛰어가자. 응, 응. 어. 조쉬 조쉬. 그또좀또올 종... <웃음> 수도 있으니까. 종이 안에. 종이 안에. 종이 어 동의하네, 동의하네. 동의여, 보감. 응. 자자. 어여기 아까 우리 봤던 그 조그만 동굴이고. 내 <웃음> 네,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거 너무 웃긴데. 군대인 자네... 아주 귀엽구만. 자네 힘센 터 친구 이름 뭐로 할 건가. 어 신둥이로 가지. 아, 좋네. 흰둥이랑 얼룩이. 좋소 음. 좋소. 그치 그치. 아주 직관적이고 어, 고전적인 이름이라고 할수 있지. 귀여운 궁댕이 얘들아, 이거 봐! 우리 친구 생겼어! 와, 우리 친구 생네 우리 어깨에 친구 우와. 생겼어, 봐봐. 멋있다. 귀엽지? 졸라 우와, 웃기지? 멋있다. 응. 아니, 어떻게 타면 재밌는 거야, 근데? <웃음> 몰라, <웃음> 그냥! <웃음> 어, 뭐야, 뭐야, 아이, 이가 <웃음> 진짜! 뭐야? 아, 이제 친구 생겨서 죽으면 안 돼! 얼룩아, 조심해! 잠깐만 아 우리 안 떨어졌네요 어. 아유 깜짝 놀랐다 우리 도 만들었어 어? 어? 야 이거 어, 우리 빨리 임시집을 지어야 될것 같아 어? 우리 찍고 있어 그래서어 빨리 짓자 아까 저기다가도 막 짓지 않았어 우리? 거기 말고 어, 사람 살곳이 아니야 아 그래? 하긴 물가에 짓는 게 배산임수가 짱이지 어 이거 모서리까지 짓지 말고 그냥 틈만 없으면 되니까 어 나는 그럼 광지좀좀 하고 오겠네 그래 그래 그래 들어가고 나오는 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문 아, 만들었어. 어, 어 누가 누가 문도 없이 여기다 막어얘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어? 아니 아니 아 이거 그거다. 아나도피 없어. 얘들아 들어와. 빨리 들어와. 왜 불안 나? 아유 진짜 박박 장난해. 아팔 만들어 없아 진짜 박박 장난다 진짜. 아 여기 앞에 와 있는 거 봐. 이쪽으로? 뭘 봐? 아유 우리 우리 햄찐 잘 있니? 으악! 내 심장에 화살이 슈우 우와 아, 멋있는 장식이구만 응 음. 거의 뭐 용사의 장식 뭐 그런 느낌? 응 음, 좋다 응잘 음. 들었다 얘들아 조심해 걔는 원거리 딜이 된다고 슈 정말 바꿔 장나네 이거 지붕을 한칸더 위에다가 해야겠어 응 음. 왜냐면 우리 아리가 있으니까 응 음, 아무래도 멋있겠다 때린거야 아니요. 딱 당기겠지. 응? <웃음> 에이씨. 어? 무, 면접에서 문, 문을 닫아버리네? 누가? 양이 언니가? 어? 가 아닌데? 나 이거 천장.. 천장 붙이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이고, 다른 사람인가봐. 아이고 자갈 그냥 없어져버리네 이렇게? 아 연병알 이제 막박장나네 어? 바닥이랑 바꿔야겠네. 아 근데 이거 아리가 키가 커가지고 지붕을 한층 더 올려야겠는데? 아리 내려졌다. 머리 천장에 다 껐다. 응. 네. 어. 야 근데 아리야 그거 이게 뚫어놓으면 여기로 화살 들어와. 어 여기도 문 달라고. 아 좋아 좋아 좋아. 나칠때 어, 지금 죽을 뻔했어. 어 조심해 조심해. 이거를? 사방 문으로 간다. 이게 뭐야? 어, 상자야오 아, 어? 어, 좋다. 이따가 다 때려넣어. 어. 야 꽃도 있느냐? 뭐야. 야꽃 뭐가 필요 있다고 넣었냐? 어안 넣었는데? 꽃 얘기하는 줄 아니. 어 얘기하긴 했는데 넣진 않았어 자 이거 횃불 없는 사람 내 여기다 넣어놓을게 좋아 횃불 좀 넣어놓고 집에도 좀 붙여야되니까 좋아 자 여기 집에다가 이제 모서리에다가 횃불 붙여놨다 환자 존나 많네. 진짜 음. 음. 자세좀 봐 작업하는 사람의 자세야 멋있다 <웃음> 음. 음. <웃음> 음, 장난 아니다 우부러워하겠다응 음. 음. 음. 음, 좋아좋아 내가 판자 존나 만들었어. 일단 존나 넣어볼게. 야구 꽉 찼네. 에헤헤. 아니 근데 이거 판자로 좀 그거를 좀 만들자. 이거 지붕을 판자로 좀 해야겠어. 이거 울지야 이거 한칸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얘 봐봐. 얘 천장에 머리 닦었어. 아이 정도면 되지. 이거 음, 할까? 아니, 아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아 그래? <웃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어. 아 이거 빨리 빨리 안 되네 이거. 아이 참. 아야 자꾸 너가 먹고 있어. 어? 우린 하나잖아 어? 아니 근데 이거 재료를 줘야 지붕을 만들지. 재료가 모졌어 뭐 그, 그냥 거기 상자에 넣어놔. 그러면 모자라면 그냥 거시기 하지 뭐. 큰 상자 만들었어. 좋아! 자, 여기 상자 위에 올라가서. 못부숴까 좋아. 음. 오, 굿굿 좋다. 어, 내가 여기다 이어붙일게. 여기에 무게를 뒤에 고 있나? 뭔가 있네 집이 약간 중구난방이 되긴 했지만 어 그래도 괜찮아 좋습니다 슈 순조롭게 만들고 있어요 잠깐만 이, 이거 이거 아까 온 거를 이거를 이거를 그냥 자작나무로 만들면 어떡해 이거 자작나무 판자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자작나무 판자로 만들면 이거 몇 개가 나오거든 약간 야생의 짬바지 응. 휴 아, 근데 집이 좀 좁다. <웃음> 어쩔 수 없다. 집이 좀 좁지만, 먼저 누나 만들고연요 응, 이집해는 소리가 목소리 치고 죽는 소리가 난다. 슈, 어, 기분 탓. 아, 기분 탓. 아, 기분 탓. 아, 그렇군. 자, 아, 이거 목수가 된 기분이네요. 슈, 그죠? 슈, 정말 힘들다. 슈, 슈, 슈, 그치? 그치? 우리 작은 친구? 어... 아유 힘들다 정말 우리 작은 친구 멍 때리네 그렇죠 어 우리 작은 친구 멍 때리는구나 너멍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하네 어, 어 엉덩이 좀 보세요 예 네. 쫄라귀여 워 그렇죠 <웃음> 와 지붕 생기고 있네 그럼 그럼 어 휴휴 이건 뭐야 어 무슨 무슨 꽃 같은 게 손에 들어와 있네 자 아 근데 뭔가 이거 좀, 이거 뭐냐 이거 자작나무 판자? 이거 왜 이렇게 칙칙하냐? 그죠 음. 됐다 됐다. 어. 음. 집이 막 그렇게 엄청 환하진 않은데 그래도 불 있으니까 어, 어두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햇빛이, 자연광이 확실히 그죠 응. 음. 근데 이제 이거를 떼가지고 그렇지, 위에다 이렇게 달아주면은 조명을 조금 어, 더 환한 어쪽으로 느낄 수가 있구요 그치 이 등을 천장에다는 이유가 있는 거지, 응, 그지? 야 아메카네. 그지 그지. 어 그리고 여기 꽃을 심어준다. 어, 왜냐면 내 손에 있었으니까. 응. 휴 아! 아니면 이렇게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좀 천재 진이였은데 이거 어 이거 짭샹들리에. 어? <웃음> 느낌을 낼 수가 있는, 어,지. 그 샌들리의 느낌을 좀 냈어, 그지? 어? 응. 어? 뭐해? 어, 괜찮네, 괜찮네. 어. 휴, 좋다, 좋다. 어. 아니, 부석탱이가 조금 고조, 구석, 고지하긴 하네. 에참 어쩔 수 없지. 어. 아니, 이쪽 상자에 고기 다 구워놨으니까. 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나는 더 참을 수 없다. 이거 페프를 더 만들어야겠어. 석탄을. <웃음> 자, 석탄 끼웠어 어, 좋아, 좋아, 좋아. 내맞 뭐, 뭐? 같이 막대기 니다 맞습니다. 참을 니다 나는 나는 거시기 빌런이기 때문이지 어. 나는 조명 빌런이기 때문에 어. 참다 휴. 아 그러면은 휴. 이거 아까 그 뭐냐 아까 그거니다큰 고양이가 무슨 에메랄드랑 어습니다저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어 맞습니다. 맞습어다 계속 보니까 뭐? 집 개어둡다. 어? 그냥 맞춰 사는 거지. 와! 나비 봐. 와 대박슈 대박슈.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오, 아 이거 유리? 유리도 만들 수 있는데. 어, 혹시 천장은 유리인가? 음. 그렇지 않나? 그렇지자 자연 파괴를 하면서 이 유리를 만들러 가는 어쩌구. 고 네. 오? 여기 그것도 있다. 아 이거 주변에 적어있으면 그거 만들 수 있는데. 설탕! 설탕? 어? 응. 빵 만들 수도 있지. 어 이건 뭐야? 어? 비용이 여기서 뭐해? 아 여기서 광지라는 거야? 어 일로 내려가는 거만들오 어, 좋다 좋다 어, 그 옆에다 내가 불 하나 달아줄게 아 고마워 킥킥 어 가성비 좋은데? 응오 짱이다 좋다 좋다 어 완전 안전하잖아 이러면은 어. 광산 입구로 좀비 들어올 일도 없고 어. 아리가 조금 답답하긴 하겠지만 키가 커서 대충 <웃음> 이렇게 사는 거지 <웃음> 그치 대충 사는 거지 원래 그런 거야 어. 근데 노면은 이게 그게 되거든요? 유리가 되거든요 어잘 아... 살다 나는 집을 좀 환하게 만들어 볼게 문을 닫고 다녀야 돼나 평소에는 문을 이렇게 닫고 다니는 편이 아니긴 한데 어, 문을 닫고 어, 뭐야 이거? 고슴도치? 와 고슴도치? 와앗? 뭔 말인데 나 저거 왜 솔방울이 여기 있나 했어? 저기 물가에서 바로 파면은 이게 어 물가가 좀그 빠지거든요. 물이 자꾸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되게 불편해져가지고. 음. 아, 오, 니모, 니모. 어? 니모를 찾아서. 어. 와. 어, <웃음> 돼지다. <웃음> 저렇게 정말 제대로 핑크 돼지는 되게 오랜만에 보네. 내가 약간 조금 더 집을 좀 밝혀볼게. 그러고, 음, 유리를 해가지고 여기를 어, 만드는 거지. 음. 아, 그러면 은 이거 필요 없지 않을까? 일단, 돌도끼를 만들고. 그러면 이거 부시고, 흔들리에 음, 부셔. 부신 다음에, 좋아요. 언니, 아까 석상인가? 거기서도 어? 왔다고 호랑이? 어, 거기 그큰 고양이 거기 너도 응. 가서 말도고 말 걸어도 돼 되게 순한 거 같던데 어 진짜? 나 그럼 한번 보고 올게 응응 응. 나뭐그막 철개랑 금개랑 에메랄드 가져오면 바꿔준대 응 음, 가서 물어봐봐 알겠어 아 여기를 여기 한 둘레 여기까지 이거를 거시기 해가지고 에, 약간 좀거시긴인데 이상한데? 이게 약간 그 비율이 안 맞아서 그죠? 약간 좀... 주기 비율이 좀안 맞는... 어... 이게 지금 근데 약간 색깔이 달라서... 다 나무가 아니라서 색깔이 달라서 좀 헷갈렸어. 에... 그러고... 아... 어, 나비가 있다... 퇴근니오 와... 나 지금 유리 만들고 있어... 그럼 사치품을 만들면 어떡해... 왜... 낮에 밝단 말이야... 이러면... 우린 좋네. 그럼 좋아. 음, 굿굿슈, 굿굿슈, 굿굿슈. 아 좋다. 밤 하늘을 아, 볼수 아, 아, 있는 <웃음> 누가 오. 내가 깨운 석탄으로 피 같은 석탄으로 유리 만들냐? 아니야 내가 캤어 내가 캔거야 내가 캔 거. 나도 이제 광질하러 갈게. 같이 가자. 근데 여기 아, 아 네. 뭐야 뭐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집으 들어. 어, 내가 어, 얻어온 어, 것을 어, 알려주지. 어 좋아 좋아. 뭐 전리품을 한번 거시기해봐. 절광석 여덟 개. 오예 여기다가 아, 너 여기다 너 여기다 너. 그리고 다이아몬 드 아니 <웃음> 에메랄드 다섯 개 얻었는데 다섯 개. 와 대박 와. 대박. 이거, 근데 여기, 여기 박스에 너무 차. 그 다이아몬드는 <웃음> 잘못해가지고 깨졌네. <웃음> 만돌걸로이라 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금금그 음. 철고갱이라 해도 철고갱이 우리가 철을 구해야 돼. 어. 그철광성 <웃음> 내가 갖고 왔으니까 철좀 구워보게. 오 좋아 좋아. 여러분 오늘 문을... 어? 마카트 자잘해지. 좋아. 응 좋아 이렇게. 응. 러분 그래, 아이템 어, 정리할 어. 시간 을써 빨리 와. 지금 와봐 내려갈게 <웃음> 바로 갈게. 어. 아 여기 여기 광산만 들어는가어어집 집안 어, 어, 광산. 여기, 어, 여기 안에도 그 아니다 위에 제작대 올라가서 제작대를. 응. 야 누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냐 이거? 여기 응. 유를 만든 사람 <웃음> 누구요? <웃음> 기다려봐. 어? 내가 여기다 사다리 만들어 줄게. 응. 대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한 거야? 어? <웃음> 그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 거야? 칸이 안 되는데? 이거 슈? 자 이렇게 가지고 음. 어. 계속 있다가 <웃음> 이게 아닌데? 아이고, 그거 <웃음> 곡괭이 하나 만들었네 오, 잘했네, 잘했네 <웃음> 이게 아닌데? 만들. 어, 문 하나 어, 어. 어나 줘, 나줘 새냥이 자네 이거 곡괭이 하나 가지게 어, 좋네, 좋네, 잠깐 기다려보시게 그 다음에, 우와. 응, 이러면은 이렇게가 가능하지 굿굿슈. 응. 좋아. 땅팔로 가겠네. 나도. 왜왜 어, 왜? 왜, 왜? 음. 뭔일 났어? 어, 여기다. 무슨 일인데? 대박인데? 왜왜왜왜 왜, 왜? 뭐가 대박인데? 뭐가 대박인데? 땅팔 필요 없는데? 입장을 가자고. 아 근데 이거 이거 층 너네 보고 가고 있어? 응, 여기 87층이야. 한참 가야 돼. 에헤? 완전 한참이네. 근데 이거 다리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다리? 다리 어떻게 만드는데? 아,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길을 조금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지. 사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조심해. 자, 내가 여기 다리 놔줄게. 자, 오. 여기 되게 애매하네. 난레시피 생기자마자 횃불만 만들... 어, 이거 물 소리 나는데? 아, 이거 또물 있는 계곡인가 보다. 그거 진짜 개별론데. 어, 이거 내려오는 사람들 위해서 좀 만들어놔야 돼요. 아아 개바네 개빡치네 박박장난해 이거 밑에서부터 그냥 거시기야겠다 아 이거 물이 있으면은 이 근처에 용암도 있지 않을라나 싶은데 일단 나 여기 조금 길좀 다듬어 놓게 내가 나중에 이거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일로 올라와서 약간 좀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도록 했다. 음, 무 이렇게 답하면은 나중에 저기랑 연결이 안 되니까. 그죠? 자 여기다가 길이 길이라서 여기 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네, 음 좋아요. 아또 제가 잘 만들어놨죠? 음, 음길길 길. 좋아요. 완전 굿굿슈. 완전 잘 만들어놨지. 왕키 굿키. 앙 죽. 아. 아, 가가네 이거를 물 분량을 한 칸만 마고. <웃음> 에부 올라가서. 뭐 해? 어? 어, 어나나 길을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 길 잃었다고? 아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여기 계단 만들어 놨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따라 아?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아, 그렇네. 어, 어. 휴. 슈슈슈 아 이거 저쪽 구녕을 막았는데도 물이 주줄로 털로 나오네 여기서 물이 나와서 그런가 봐얘 물이 어 이러봐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은 막아... 으... 내힘 싫어하냐 어그렇 그렇지 그치, 그치. 어 됐다 됐다 됐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굿굿슈굿굿슈자 내가 여기 막았어 응아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어 혹시 울지아 13층까지 뚫어놨니? 아니 근데 거의 아 엄청 밑으로 가는데 발견했어. 어? 그래? 뭔데? 제작대 만들었다. 여기 잣나 가나. <웃음> 아, 좋은 생각이야. 근데 여기 제작대 만드는 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어. 자, 여기가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횃불을 잘 따라가야 돼. 알았지? 올라갈 때. 알았어. 음. 뇽뇽뇽뇽 <웃음> 자, 나도 이제 간다. 드디어 광질하러. 잠깐만. 나 그거 아까 어, 척킹이를 줬다 그랬거든. 해 가지고 집으로... 어 뭐야? 어디 같은데? 이씨, 아저막박장네해 어, 맞다. 흰둥이 어디 갔어? 거 그... 아, 여기 있네. 에? 뭐야? 흰둥아, 흰둥이 같이 잰댔네. <웃음> 다행이다. 어휴, 휴휴휴 어, 제가 손에, 오른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을 때, 여기 오른쪽에 머리통 보이죠? 이 머리통 보이면 흰둥이 있는 걸요 토끼 봐 토끼도 귀엽다. 토끼 존나 뛰어다녀. 음. 저 섬, 저쪽? 아, 여기까지. 아, 여기 그치? 어. 아, 여기 음. 어, 아, 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아지여지 여기까지. 여기 정말 아까 거기 그 여기 뒤쪽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무슨 배? 같은? 어 뭐야 이거. 어? 아 여기 여기 금속가파는 건가 보다. 에? 뭐가 꾸르르륵 하는 게 소리가 났는데? 무슨 동물이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비버? <웃음> 이거 비버인가봐요? 그죠? 에? 이거 비버인가봐? 커거 <웃음> 없네. 일단, 거시기 그, 아까 거기 배 있잖아요. 그거 잠깐 둘러보고, 그러고 아까 그, 어, 내 친척, 걔네, 걔네한테 다시 가보자. 어. 어 근데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가 아닌가 봐. 아우씨, 박박장만해 어, 올박. 얼박. <웃음> 얼박샷 햄찌와 함께. 그뭐 길을 잃었다, 어쩌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아요? 그지? 응? 어? 야! 이쪽 어디 아닐까? 아까 그 왼쪽에서 봤을 때 해변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 봐봐 저기 보있잖아그지 뭐 오!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여기라니까? 어 니옹? <웃음> 이을 <웃음> <그거를> 개척하는 어쩌구 <웃음> 아저 유람선이 쓰러져 있는데? 너무 너무 너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라서 떨어지면 다시 못 돌아올 것같거든 생각에. 응. 어. 에 뭐야? 안돼 안돼 안돼. 오 다행이다. 여기서 아기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음. 뭐가 폭하길래 깜짝 놀랐네. 덜 어. 돌돌슈. 야너 내리면 안돼 알았어? 어? 언니한테 딱. 올랐네. 음? 참나 어? 여기 내려가서 어차 아까 그집 있는 쪽에 거기 뭐그그 그 호랭이들 있었잖아 어제 사촌들 있었던데 이제 거기도 한번 다시 가봅시다 근데 생각보다 섬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뭔가 거시기에 거시기가 있었으니까 일단 거시기를 좀 보러 갑시다 지금 약간 미션처럼 되어있는건 지금 요거 하나밖에 못 봤거든요 그죠? 어아 근데 고양이 맞아? 이거 고양이가 항아리를 들고 있는건가? 네 왜왜? 네, 네. 왜? 내 손에 든거 보임가? 오 이거 설마 다이아? 다이아 홉개 찾았네! <웃음> 와 대박이다 슈! 나, 나 진짜 수박 다섯 개밖에 안들고가서 죽을 뻔했네 <웃음> 대박 슈 대박 슈! 야 근데 내가 아까 도 그, 응. 우리 그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에서 응. 봤던거 내가 그 발견했거든? 야 여기, 여기다가 불좀 불좀 켜놓자 어. 어. 거시기에서 발견한 게 뭔가? 그 아까 전에 우리 막그 해안가 같은 거 봤었잖아. 어? 어디 갔니? 응응응. 음, 그거 음, 음. 내가 보고 왔는데, 어? 응. 그 유시 유람선 같은 게 엎어져 있더만. 어? 그러면 거기 사람도 있었는가? 응, 음, 그건 못 봤는데. 내가 그산 쪽으로 이제 삥 돌아서 간 거라가지고 그것까지는 못 봤어. 응. 아 그런가? 응. 배가 엎어져 있는 것만 봤네. 아... 그러면 날 밝으면 한번 길을 좀 찾아가 봐야겠네. 응응응. 응, 응. 근데 내가 간 데는 완전 길은 아니고 완전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간 거라가지고. 아 그런가? 어.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 좀 우리 그 처음에 여기 도착한 곳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보면 길이 있지 않나? 가그 해안선 연결이 되있으려나잘 모르겠네? 어 일단.. 모르겠네요, 음, 음. 일단 근데 아까 야뭐 이거 필요하다 하지 않았는가? 다이아? 어.. 다이아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 에메랄드랑 철괴랑 금괴를 음. 달라고 했던 것 같아. 아.. 금은 못 찾았는데 철광속은 찾았구잠깐만좀 구워오겠네 그럼. 응응응. 음, 음, 음. 아이고 나도 조금 광질 좀 하고 그래야겠어. 오 소원을 들어주는 고양이신의 왼쪽 눈은 숲을 보고 오른쪽 눈은 하늘을 본다고? 오른쪽 눈은 그러면 하늘에 달려있나? 아닐 건데? 내가 여기서 봤을 때니 언니 어! 이거 내가 글씨 읽어보고 저기 위에 잠깐 기어서 올라갔다 왔거든? 응응 어, 어. 근데 에메랄드 블록이 한쪽 눈에 있었단 말이야 어 맞아 맞아 여기 여기 있더라 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응 음. 여기서 엘라 빠빠봐 음. 왼쪽 눈은 숲을 본다 그랬잖아 그지 숲이 초록색이니까 에메랄드인거 아니야? 에? 근데 왼쪽 눈이 초록색이라고? 그 저거 오른쪽 눈이잖아 보니까. 그래? 우리가 봤을 때는 왼쪽이 저쪽이지만 고양이한테는 저쪽은 오른쪽인데? 그렇구나 어 그럼 내가 잘못 생각했나봐 어? 근데 아무튼 그러면은 뭐 하늘을 본다 이러면 그게 파란 눈일거라는거야 나머지가? 응 어. 음... 파란색이 뭐지? 다이안가 정답 나일 나의... 영광 어? 빤스 파란색이네. 모서 보시게. 모서 보시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소. 에? 아니 자신만만하게 본인 빤스라고 말해놓고. <웃음> 아니 그걸 그냥 파란색이라고 했지 그 벗겠단 말은 아니오. 아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있는가? <웃음> 어? 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모서 보시게. <웃음> 언니만 <웃음> 벗으면 우리 탈출할 수있맞맞그 <웃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웃음> 벗어보시게! 어?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올 건가? 어? 아니, 그 내가 얘기하러 온 거는 이거 말이오, 이거 누가 넣어놓은 거요? 뭐? 거기? 이거 소고기인데, 이거? 어? 누가 소를 잡았어, 이거? <웃음> 난, 난 아니야. 되지, 난 돼지만, 어. 돼지만. 나는 오늘 사냥을 일치 적이 없네. 아무튼 나는 그 소고기는 먹지 않을 거니까 이거 다 버리겠네 이거 응? 먹은 거 같은데 방금? 나 아, 사과 먹었네 사과 아 그래? 응아 음. 뭐야 뭐야 뭐야 아이 또! 아나 진짜 이개 진짜 아박장난 진짜 아 박박장난해 아, 어? 아 정말 진짜 아니 그러면 여기 뭐 파란 게왜 필요한 거야 여기? 응? 몰라 그눈깔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나? 그치, 그치. 아 진짜! 어, 빡빡 장난해줘. 자, 야, 근데 눈가리 네 박치기 넣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그래도 파란 거니까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어. 그러면 그눈 감고 있어볼게. 응? 감았어, 감았어. 피피용이도 감았지. 어, 감았어, 감았어. 아, 나눈 감았어. 응응응, 응, 응, 나도 나도. 홀딱스 했대요! 홀딱스 했대요! 에~ 아 홀딱스 했대요! 홀딱스 했대요! 자, 이거 에이, 파란 형광 바지를 그럼 내가 한번 넣어보고 올게 어떻게 생각해? 아! 아! 아! 별로니 음. 파란색은 파란색이잖아. 음. 어떻게 생각해? 네타가 안 돼도 네타답니다. 그럼 금소 탓하지 뭐? 그럼 가자. <웃음> 그래? 음. 안 되면 금소 탓이지 뭐. 어. 아우,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디가 얼굴인 거예요? 아, 자.